아, 맞다 우리 그 휴풀풀 장편 콘텐츠 있지 아, 이거 훌프로 c h 아, 거 어, 아, 거 어, 훌프로 <웃음> 아, 그거훌이 아, 이 아, 이거 훌이 아, 이 아, 이거 훌프지 아, 이 아, 이 아, 그럼 해야 지 아, 이거 훌 응. <웃음> 아, 근거그거 <근데> <웃음> 좀.. 너무 당.. 네 근데.. 너무 머리 아픈데.. 아, 일단 그러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 그러니까 그 뒤에도 너무 또 머리 아픈 퍼즐만 있으면 하지 말자 멤버분들은 그 각자 녹화 파일 방에 올려주시면 되고 네야 네. <웃음> 근데 시엔아 혹시 솔직히 너 화면 없어? <웃음> 와데 그렇게 말하고 너무 소... 상처 와 그건 좀 그랬다. 너무 하다. 막... 미안아. 야, 링크 지워 버려. <웃음> 아, 니 아, 미안. 아, 링크 지울 거야. 아, 미안해. 미안. 알았어. 알았어. 나아니 링크는 두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지울 거야. 아, 소둥에. 소둥에. 화면 소둥에. 내스 화면이 있을까? 와. <웃음> <웃음> <웃음> 나나나 <나> 링크 지웠어. <웃음> 아닌데. <아니>, 근데... <웃음> 야! <웃음> <웃음> 아, 자, 화장실 좀 잠깐만 다녀올게 여러분. 봤냐? 봤냐? 봤냐? 나쁜 자식 어떻게 시엔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시엔이 제일 심했어요. <웃음> 이 나쁜 자식 바닥에 던져버려야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쓸 만큼 썼으면 뜯어야지. 정우 동생 없다 미안하다 정우야. 뒤쪽으로 와서 뒤로 좀더져봐요 앞에서 뜯는 게좀더 효과적일 것 같아. 이 것도 우리 방송 의 특색일 수 있어. 이런 곳이 없거든. 아니다. 그거 그러니까. 있어봐요. 음. 아, 아하 웃어버려야지 떼는 것보다 어. 이게 더 빠르지? 이자식 빠르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우리 계란 까먹을 때도 알을 이 껍질을 그냥 이렇게 팍 쳐가지고 깨잖아 아 오셨어요? 형 왔어? 뭐였죠? 왜 갑자기 조용한... 조용해졌지 이렇게? 뭐, 어휴 들어보니까 아니, 저기 원래 조용히 하고 뚜르디 루디, 난자네를믿네 어? 형, 쟤가 오늘 잔해를 민네. 자네 진실성을 믿네. 어, 만부터 일단 받고얘기해이이거 <웃음> 네! 연비가 산토끼라서 옹달샘 가서 물 떠와야 되거든요 산토끼 겁나 싸나운 거 알죠? <웃음> 그리고 토끼 은근히 다들 귀엽게 하는줄알았는데 달려갈 때개 경박스러운 거 알지? <웃음> 경박스럽다니 개빠르게 날리 경박스럽고 싸납고 똥 존나 싸고 <웃음> <웃음> 그 소리, 그 <웃음> 지난번에 저희가 장편 컨텐츠 하나 하다가 야 이거 너무 길다 하면서 진짜 이거 장편으로 가자 했던 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보자와 이거 어떻게 깨지? 잠깐만 이거 진짜 포기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촤촤촤 거기서 이제 90도로 꺾어야 되는데 아다야 이거 근데 내가 진짜 도전은 해보겠는데 진짜 30트 안에 안 되면 은 그냥 넘어갈래 바투나면 3 0번 대감기 해가지고 한척 하고 넘어가면 안아 그러면은 이말 뒤에 넘어가자 <웃음> 이거 이거 못게 내가 봤어 그냥 넘어왔다고 할게 얘들아 그걸 또 어떻게 <웃음> <웃음> 그걸 그러면 작업을 하고 있니 진짜 이 뭐야 왜 이래 바닥이 좀 뭔가 이상해 왜왜왜왜어 어, 그러네 무릎을 <웃음> 너네 왜 무릎을 꿇었니 오오오오오 어, 어, 어, 어, 고릴라 달린다 우. 점프. 타을 찾았어. 점프, 점프. 계속 점프를 하면 돼. 이거 어 맞아. 어, 계속 점프. 면 돼. 어. 어. 아, 아. 그리고 여기서 틈새 끼면 안 돼. 어, 여기 틈새 끼면은 껴. 이거 틈새라면 맛있지. 안 돼! 우리 지금 얘기 주제가 니 틈새라면 인 같아요. 어, 왜?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m i 비 k e y Mouse Man. p i z 지금, 너무 흔들어 제끼고 있잖아 너 흥이 너무 올랐어.. 야, 진정해, 진정해. 아, 아 어, 왜 o y 아, 어 재밌었는데. 어, j o y i n g I'm e n j n I'm enjoying. I'm e n j o y i 다이 그래. 이거 어쨌든 한 명만 깨면 세이브는 되니까. 어, 약간... 좀 빠르게 깰까요? 어떻게 날아서 보, 지, 미로를 좀 볼까? 지금 얘 누구지? 얘맨 왼쪽엔 2D인데? 아, 음. 이거 야, 입구로 돌아와야 돼. 들어가자, 마자 어, 우회전. 어. 아, 이거 또, 설마 또 퀴즈니? 무슨? 아, 이거 전부 타십시오 전설의 드라이버. 아이고. 오케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니, 직진이라고? 잠깐만. 뭐 이상한데? 왜? 제가 앞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 가요? 어? 왜안 가지, 진짜로? 왜안 가지? 한명 내려볼래? 진짜 무거운가? 야, 여자애들 둘만 타는데 무거운가? 그럼 어떻게 해? 아, 그래서 아, 몰라어몰랐구이 고비를 넘길 방법을 스스로 찾으래. 그 뜻이래. 아, 설마 밑에 매달려야 되나? 판 밑에? 나머지 그다 내려봐, 그러면.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저기 서 있잖아 빗소리가 너왜 중국어야? 너왜 중국어야? 너왜 중국어야? 너왜 중국어야? 어 됐다 어 충분히 올수 있어 충분히 표시해줘 표시 표시 잡으면서 가볼게 잡으면서 잡으면서 오케이 오케 잡으면서 잡으면서 그냥 갈 거야 야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저거 벽 잡았다 어? 시인이벽 잡았다 시인이벽 잡았다 어? 어 벽이다! 야 미쳤다 야 이거 야 이렇게 우와. 푸네 우와 대박 야 이거 근데 진짜 고인물 맵은 맞다 이것도 수직 벽이네 음. 계단이 아니고 미연치 않게 떨어졌는데 밟아서 진짜 이게 와야 이거 진짜 미친 완전... 맵이다 미친 맵 저거 조종기 저렇게 떡하니 달아놓고 밑에 이런 길을 만들어놔? 투명으로 심지어? 투명은 진짜 아니 어떻게도 뭐 발견 못 했을 수도 있잖아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렇지와 대박이다 그걸 찾아낸 우리도 대단하다 여러분 통곡의 계단이 왔어요 이거 약간 옆구리로 하면 돼 얘들아 옆구리로 어 뱃살 뺀다는 느낌으로 어어 어, 약간 엉덩이 탄력을 이용해서 이잡아거야 이렇게 <웃음> 타잇 어? 어? 어이 뭐, 어, 뭐야 이거 아! 그거 왜 뚫려있어 계단 이런 미친 계단 계단이 왜 뚫렸지? 계단이 길이 아니었나? 야 이거 야 진짜 왜개혁가인게 이거 설마 오른쪽에 저기 뭐 표지판 같은 거 타고 여기 계단 두 번째까지만 올라간 다음에 요쪽으로 해서 이거 뭐 여기 나무 타야 돼? 아니 이거 이게...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웃음>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참아 연비야 참아 이건 아니지 지금 연비야 날봐 날봐 어? 날 날봐 어?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렇지. 이야 그거 오케이. 좋았어 다시 올려줄게 야 할머니 재활 운동하시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야 여기 아, 바위는 다 뚫려 있어 아형아형형 아, 아, 형, 형, 이거 이거네 뭐뭐뭐뭐뭐어 그냥 하나만 뚫려 있는 거야 이게 중간 중간 하나씩 뚫려 있는 아이그 그냥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점프 어 그렇지 해서 어! 어 그거,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왜안 닿지? <웃음> 저장, 이거... 저장. 왜안 닿아? 왜 저장이 높냐? 야 미친. 아, 시속이 왜안 닿아. 이런 미친 게임아 아니 뭐야? 오늘의 풀풀 재밌었습니다. 다들. <웃음> 안녕히 계세요. 프로 <웃음> <오, 웃음> 했어? 오케이 <페이베가. 웃음> 했어? Okay, 했어? <웃음> 그 옆에 블럭을 밟고 올라가서 띄웠어? 어디서 점프했어? 야 근데 여기가 좀 큰일이야 여기 여기 지금 이것도 뭐 맞추기 같거든 설마 이거 대포알이랑 같이 날아가가지고 뭐 벽타기 하란 얘기는 아니겠지 설마 설마 오오오오!!! 어? 잡았다 와 잡았다 아야 이러면 설마 벽타라고 아 미친 아유 힘들었다 아유 힘들었다 아유, 벽타기 들럽게 힘들어요 아 카메라가 달려있다 근데 블랙박스가 있네 어 정신 차리고 해줘 진짜 한번 한방에 가자 잠진잠진디잠진. 아쿠팍쿠시 아진그 일단 첫 번째 문제 비밀번호 4581이요. 근데 왜 4581이에요? 이거 마방진인데 가로 세로 대각선 똑같 똑같이 맞추면 돼. 사람의 땅이 아닙니다. 패배의 포도주. 언데드 기사. 꺾지 않는 불이. 아 저기 불사의 기사구나. 음 열어. 요 대가리 집어넣어. 글로벌한 <웃음> 게임에서 응 음, 갔어 갔어 응. 됐어, 어. <웃음> 어, 됐어. 어. 어. 아 됐어 프린 줄줄가 팔이 잘렸어요 팔이 잘렸어요 팔이 잘렸어요 어 노랭이 때기지 마라 때기지 마라 아프단 말아자 <웃음> 그러면은 야 지금 시니를 잡아 너 들어오지 마 아직 들어오지 마 이때 라미만 라미 들어가 날 밀면서 누나가 들어와. 아 <믿>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투디 어어 투디 가봐라 투디 가봐라 야 열린 거 아, 같은데 그냥? 가, 그냥 열려 있는 거 같은데 아니냐 라미가 껴 있는 게 맞냐 지금 어? 문 고장 났는데 굿 들어오세요 어 껴다메 껴다메 나나나 나야 비소리 비소리 아까메 못 뽑아라 아, <뭐람> 꼬마 땡겨주이소가 꼬마 땡겨주이소자 저희 지금 퍼즐 푸는 중입니다 꼬마 <뭐람> 땡아 그렇죠. 됐다 됐다 아 완벽히 아, 아, 아, 아, 퍼즐 아, 풀었어 이제 다음 퍼즐 풀게요 자 그래요 퀴즈를 <웃음> 풀기 전에는 허리를 꽉 잡는 거예요예스야 <웃음> <웃음> 진짜 네, 자동문야 야, 야. 야, 야, 대박이다 어, 다음분 들어가세요 다음분 야 문제는 좀 보고 잡아라 <웃음> <웃음> 문제는 찾는데? 문제는 좀 보고 잡아. <웃음> 근데 보면은 지금 클로버가 스페이드 위에 올라와 있는 게5 0 0개 없거든. 어, 뭐 어, 잡아? <웃음> 아 뭐해? 어잡아아와 퍼즐 푸느라 힘들었네. 이거 알 모으는 거인 것 같아 뭔가 딱 봐도. 알 모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둘넷 여섯 일곱. 어? 뭐야 안 들어오고. <웃음> <웃음> 아네 아까 캐비닛거을다 깼잖아. <웃음> 아 맞다 그러면 빗솔림 들어오면 일곱개 야그세 개면 되는거야? 세개 찾으래? 뭐라 써있어? 세개3 3 화살표 하 <웃음> 진짜 저거 화살표로 써놓은건가? 얘 잡아보면 안돼? 3이면? 어 야야 어, 야, 된다 어? 아, 왜 온다? 어. 아 깼다 네, 야 여기 이거 있어 세이브 야 깼습니다. 야 진짜 와, 이게 역대급, 마지막이야? 진짜 괴랄한. 괴라란... 어 이게 마지막이었, 어 끝이었. 어 끝났어. 드디어 끝났다. 네. 와. 오 음. 케빈님. 네. 관람차에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면 정신없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 대관람차가 누웠던 대관람차가 이따위로 흔들려? 조금 <웃음> 탔다고 <웃음> 이게 뭐야 이게?